가격은 16,000원입니다. 리블 도와줄 닉냥입니다. 닉입니다 구성은 닭가슴살 튀김 파인 유자 소스입니다. 찍먹 스타일로. 네, 오늘은 찍먹 스타일로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탕수육 소스 같네요. 오, 진짜? 저 양이 작네요. 이거는 분목이 안될 양인데요? 뭔가? 응. 담백하네요 음. 음 진짜요. 음 근데 그냥 먹어도 간이 되긴 하네요 약간 파인으로 음. 시작해 유자의 끝맛이 음.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음. 전 사실 지금 헷갈리거든요 네. 내가 초가집에 주문을 한건지 중국집에 주문을 한건지 음. 너무 탕수육이라 진짜 섣어하다 치킨에 음. 옷을 입은 약간 탕수육 같은 느낌인데 음. 이제껏 치킨집에서 이런 느낌은 만나보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저 소스가 차가워서 아쉽더라고요 어... 여기 치킨은 그래도 조금 약간 따뜻한 느낌인데 이 소스가 차가워 버리니까 맛 자체가 제대로 안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네. 중국집과 처갓집을 합쳐놓은 약간 중국 처갓집 같은 느낌이니까 아... 음. 어 굉장히 맛은 있어요. 음, 맛은 음. 있지만 저희가 중국집에서 시켰는지 초가집에서 시켰는지 살짝 혼동이 온다는 거 음, 맞아요. 핵심적인 음. 치킨 메뉴가 있다보니까 음. 계속 먹으면서 양념치킨 생각이 번어났어 없네요 음. 음. 세상은 넓고 치킨은 많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, 안녕 민양은저 초가집 치킨 많이 시켜드셨나요? 아니요. 잘안 시켜먹어봤어요 네. 간단하지가요, 여 네, 병아리 날아다니는 거. 아, 세상에.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병아리요, 까마귀 아니고요. 네. 까아리도해요 <웃음>